안녕하세요 리선드의 광라고 있는 에버몬스튜디오의고현비입니다 아, 이렇게 녹화방송은 굉장히 오랜만이죠 새로운 기술이 뭐 나오는 게 딱히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도 알려드릴 게 없단 말이죠 아, 어쨌든 오늘은 지금 방금 제가 작업을 하다가 어, 이제 어, 비포 애프터로 좀 편하게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, 했는데 어,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? 그런데 돼요 아, 그래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레이어가 굉장히 여러 개가 되고 음 고정을 뭐 이것저것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작업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본이랑 보고 싶어요 원본이랑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꺼서 보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Alt 키를 누르고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고 다시 또 클릭해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좀 귀찮아요 마우스 를 계속 움직여야 되고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 고 귀찮은 거 싫어하다보니까 한 번에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어, 초심자분들은 이제 포토샵을 포토샵을 처음 깔았을 때 어, 시스토리가 50개로 설정이 돼있습니다 50개로 설정이 돼있고 이거를 레이어를 켰다 껐다 할 때마다 이게 떠요 그럼 이제 50개가 금방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갖고 나는 한이 정도까지 와서 좀 보고 싶은데 없어 이미 다날아가가지고 그래서 뭐 최대한 위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던가 아니면 다시 원본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어쨌든 이 껐다 켰다 하는 거를 히스토리에서 없애시려면 이 히스토리 창에서 여기 이 선이 4개인지 3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히스토리 옵션에 들어갑니다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 맨 밑에 있는 이게 한글판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글판을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맨 밑에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해줍니다. 그리고 나서 껐다 켰다 해도 더 이상 이게 안 나오죠. 네. 자, 어쨌든 뭐 오늘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, 나는 원본이랑 비교를 하고 싶다. 이건데 간단해요. 자, 우선은 어 최대한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 단축키로만 할수 있는 방법을 해야, 해봐야겠죠. 액션에 들어갑니다. 액션에 들어가셔서, 우선은 새로 하나 만들어요. 시간 새로 하나 만들고, 어 이름을 뭐 정해줘도 상관없고 안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비포 앤 애프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키를 지금 저 F2번이랑 F2가 컨텐트어하고 F3이 포트레이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게 좋겠죠 F4 F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 부분을 담당하는 건데 어차피 뭐 이걸 안 쓰니까 레코드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알트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맨 밑에 백그라운드 원본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네. 그러면 끝납니다 꺼주시고 자 봅시다 이제 F4를 누르면 나오고 꺼지고 간단하죠? 네. 굳이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는 거를 어, 추천을 드려요 뭐 버튼식으로 만들어 놔도 되고 어차피 단축키로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이 뭐버튼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버튼식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여기 가서 또 눌러야 되니까 버튼식 보다는 단축키를 설정해 주시는 게좀더 정신건강상 이롭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은 비포 애프터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